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9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 실시간 방송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용은 조금 전에 제작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멤버십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뭐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측한 대로 장이 탁 흘러가고 있죠. 자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미 멤버십 회원용으로 뭐 말씀을 들었다시피 예, 예, 오늘 장이 예, 오늘 외국인들은 외국인 주식을 238억 매도 중이었고. 선물은 1,340억 매도 중이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고 하니까 자, 외국인들은 콜은 16억을 매수하고 있고 푸드옵션은 마이너스 1억 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에서 주식을 지금 197억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6월 물콜 옵션은 이렇게 24% 풋 2022년 6월 달 옵션이죠 330짜리 행사 가격은 4.12로서 어제 에 비해서 24%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콜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죠. 콜 355짜리 는자 음,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주식을 지금 음, 마이너스 216억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1,216억을 매도하고 있죠. 자, 아까 증에는 양매수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콜이 16억 매수고, 푸드옵션이 마이너스 1억. 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옵션 포지션은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이 꺾이는 변곡이 일어나죠. 그죠? 렇 변곡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흘러왔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요즘 장세가 양복을 만드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죠. 하락을 하는데도 양복이 많이 생겨요. 새로운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은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0.01% 뭐 하락했다가 다시 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옵션 만길일 거는 여기죠. 지금 월물 옵션 만길이란 말입니다. 홀은 마이너스 85% 풋은 67% 수익 풋 345짜리는 4.41 어제는 2.62 하던 거 오늘 5.94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4.33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욕심도 통제도 잘 해야 되고 굉장히 정신 수양을 해야 되죠. 이게 아까 0점, 어제는 0. 어제는 0.20이었는데, 포트 3 3 7자리가 이게 오늘 고가는 0.61이었습니다. 뭐 3배 정도 터졌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어, 만기주 옵션은, 어, 가급적이면 소액 투자하셔야 돼요. 깡통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음, 포단타 매매하셔야 돼요, 옵션. 보세요, 그죠? 변곡이 일어나고 있죠? 음. 자, 오늘도 하여튼,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말이죠. 이게, 이거는 멤버십용 회원으로 아까 제작을 한 거고요. 슈퍼땡스가 어떤 거냐면, 예, 시요 예, 예, 슈퍼땡스. 요건 이제 이렇게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렴한 2,000원짜리 한 번씩 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 많이 쏴 주시면 실시간 방송을, 녹화를 바로바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좋으시면, 좋으면 계속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퍼 땡스 누르는 방법 이렇게 눌러 가지고 2천원짜리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실수록 부자가 되는 길을 알 수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저희 가입해 오셔서 또 등급도 하시고 또 정보도 얻어 가시고 해서 기본 소양을 가지셔야 됩니다 혼자 매매했다가는 판판이 깡통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뼈를 깎는 심장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욕심도 통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변곡절이 일어났을 때 흐름도 파악할 줄도 알고 과감한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공이 좋으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